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미녀는 왜 예쁜가라는 조금 그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성형외과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로우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 이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그 처음 보는 분입니다만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5200만명 인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외모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미녀가 왜 예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리스, 로마, 그 히랍시대 때부터 궁금해 했었는데요. 여기 이 가운데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 파란 옷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들이 스승님 사람들은 왜 외형적인 미에 갈망하는 것입니까? 스승님은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난처해진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장님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제자들을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논하는 미학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형이상학에 속하게 되는데요. 형이상학을 창시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쁜 게 뭐냐?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해를, 그 답변을 못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형이상학 중에서도 이 고대 심리학의 경우 마음이라는 것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신경과학, 그 뉴럴 사이언스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마음이라는 게 뇌의 전기작용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면서 형이하학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우주론의 경우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등 점차 그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그 어느 음식점의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혹은 맛없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국민이 그 김치찌개를 먹어보면 다알수 있는 것인데요. 이 김치찌개가 왜 맛있는지 아니면 뭐 조미료빨인지 뭐 성형빨인지 어 예쁜 것인지 이렇게 그 김치찌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요리 전문가가 그 할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을 분석하고 수치와 계량화 하는 것이 바로 과학 인데요 예를 들어 그 에버랜드 그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그 원시인의 경우 손가락 뭐 하나 둘셋넷뭐 이렇게 하다가 열개 이상은 많다 라고 이렇게 어 표현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500명 2000명 이렇게 어, 수치화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입파인지그 느낄 수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 우리 병원에 있는 청담동에서 강남역이 멀다 아니면 뭐 수원은 너무 멀다 걸어가기에 부산은 아주 멀다 라고 한다면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리를 알수 알 없는 외국 사람이 전혀 그 알아들을 수 없겠습니다만 강남역까지는 여기서 10km다 수원까지는 30km다 부산까지는 400km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대략적인 거리를 그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과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막연하게 이쁘다 약간 아쉽다 이목구비는 예쁜데 뭔가 이상하네 등의 미적 기준이 그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질 수 없는 그 안목지를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형식지화시키게 되면 그 얼굴에서도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 깨닫게 됨으로써 본인에게 효과적인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예쁜지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첫째 얼굴 가로 세로 비율상으로 보면 1대 1.3으로 전형적인 동양인의 그 외곽선 비율이고요 그눈코 입의 그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여 이 파란 얼굴 외곽선에서 눈코 입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얼굴 여백이 적어져서 동양인 특유의 넓은 얼굴을 상세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 사독관상성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측면이나 사면에서의 그 얼굴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얼마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연예인이 왜 예쁜지 모르겠을 때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코옆꺼진 부분인데 코 옆에 팔자 꺼짐과 인중 위쪽 비순각을 이루는 부분이 그 왼쪽 여성은 꺼져 있는데 반해서 이분은 서양인과 같이 융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 없으면서 얼굴 중앙부 융기가 되어서 얼굴 가로 길이 대 얼굴 세로 길이, 길이 비율이 1대 1.3으로 약간 퍼진 듯한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퍼져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턱 라인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도 턱이 커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얼굴면 성형기법으로 성형 그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분의 경우 그 왼쪽에서의 그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이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보다 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턱에, 그 턱이 뒤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그 몸과 얼굴의 비율, 비율인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사람을 처음 볼때 가장 처음에 그 표현되는 비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얼굴의 크기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어린 생물들, 뭐 동물이나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린 생물은 다 이쁘기 때문에 또 동안이 또 이쁜 얼굴로 어,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스러움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의 하나의 그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